장관님 제가 탄산수를 가끔 마시는데요. 탄산수는 물에 다 탄산을 넣은 겁니다. 탄산가스를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물에 다 탄산가스를 전혀 안 넣었어요. 그러면 그 물을 절반의 탄산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물 아닙니까? 절반의 탄산수가 아니라. 그죠? 이 규정 13조 사망을 보니까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수사팀 과, 과, 대검찰청 소관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여 과, A&B, 즉, 일선수사팀 and 대검찰청 소관부서, 이 양쪽이 다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쪽 중에 한쪽이 추천을 안 하면 그래서 단 한쪽만이 후보군을 추천하게 된다면 이거는 절반의 추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산이 안 들어가는 물은 절반의 탄산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후보 추천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유가 참네 알아듣기 쉽게 잘 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탄산수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절반의 추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명확하게 규정을 위반한 추천이고 이런 추천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전문수사 자문단의 결정은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효력이 의문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검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수사 전문 자문단이 뭔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규정에 대해서 장관님이 면밀히 분석하셔서 적절한 지시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면밀히 진짜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네.